네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 소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고객들 대부분 만족을 잘 하시고 효과 잘 보고 계신데 가끔 한 번씩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가 어, 턱이 좀 아프다, 이빨이 아프다, 효과가 좀 부족하다. 자 왜?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이제 턱이 문제가 되는 경우. 어, 밤새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 보면 턱이 당겨지면서 여기 이제 그 근육이 당겨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,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원래 턱관절 상태가 좀안 좋은 사람들, 특히 이 디스크가 생각대로 잘안 따라가서 디스크의 인대가 조금 늘어나 있는 경우까지 위치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는 게 턱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좌우하고 이게 턱이나 치아의 문제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잡거든요 어,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어, 한계라고 할까요? 어, 어, 잘 아시다시피 아래턱을 이렇게 당겨서 밤새 아래턱이 이렇게 당긴 채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, 이게 구조적으로 아래턱이 뒤로 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, 어, 이 턱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고, 이렇게 운동들을 좀 해야, 어, 어, 좀 풀리는데, 절대 뒤로는 안 밀리게 돼 있으니까, 이게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. 또, 아래 턱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, 이 턱이 뒤로 가려고 하는 힘이 치아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, 이, 치아의 부담도 그만큼 늘게 되거든요. 이두 가지 문제, 아래턱에 의해서 턱과 치아, 그리고 아래턱이 좀더 나오면은 뒤, 뒤쪽 기도 공간도 더 열리겠지만 부족하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죠. 이런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어, 저희들이 처음에는 턱의 위치를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차츰차츰 차츰 가장 최적의 상태까지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스타트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어, 이 문제의 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, 저희는 이 장치를 미리 완성하지 않고 착용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100명이면 한두 명이 문제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안정화를 시웠는데 가끔 한 번씩 얘기치 못하게 어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면 뭐뭐 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본적인 한계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지 생각을 계속 20년 가까이 계속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고객들의 불편사항과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제 구현하게 됐습니다 어자 그래서 기존의 거는 절대 뒤로 안 갔는데 이거는 뒤로 갑니다 아래턱이 뒤로도 가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앞뒤로 다 움직여요 이게 형상 기역 와이어하고 어, 어, 교정용 고무줄 있죠 짱짱한 거 그걸 써가지고 자 그냥 평상식 때 내가 어, 그냥 힘 힘을 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잠이 깊게 들어서 근육에 힘이 풀리면서 입이 벌어지는 힘이 풀리는 시간, 시기가 간시 되면 이제 고무줄의 힘으로 턱이 앞으로 쓱 밀려 나옵니다. 즉 턱이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는 거죠. 그리고 턱이 나온다고 해서 효과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효과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뭐였냐면 턱이 나온 만큼 혀도 같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이 혀는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어 그런 무흡은 많이 좋아졌는데 코골이가 남아요. 무흡도 조금 남아요 하는 사람들이 혀가 되게 크거나 되게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? 되게 유연하거나 해서 어 이렇게 혀가 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저희가 어, 이런 방식으로 혀를 가둬서 뒤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를 했었었잖아요. 어, 이것도 아주 효과를 잘 보고 있는 어, 경우 이제 디자인인데 이게 목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악하는그 느낌 그게 예민한 사람들은 쓰기가 참 힘든 그런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거죠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이혀 이 잡는 이 부분이 되게 말랑말랑해요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혀를 여기다가 딱 두면 혀가 쭉 빨려 들어가겠죠? 혀가 쭉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문어빨판처럼 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떼고 싶다 그럼 혀에 힘을 쫙 주면 은딱 빠집니다. 혀에 힘이 없으면 붙어있고 혀에 힘을 주면 빠져요.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수십가지의 디자인과 소재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아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거거든요. 자 그러다 보니 혀가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붙어있다는 거죠.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. 자 턱을 그렇게 턱을 내미는 이유가 혀가 넘어가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밀었는데 혀가 안 넘어가니까 턱을 그냥 원위치에 있거나 살짝만 내밀어도 충분한 효과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치는 개념이 이제 뒤로도 가니까 내가 원하면 뒤로도 가고 힘 풀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턱이나 치아의 부담이 한결 없어졌다 턱을 많이 내밀지도 않은 뿐더러 어, 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죠. 이게 다 우리 고객님들의 피드백과 고객님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하는 저의 이런 도정정신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 제가 고객들과 어 피드백을 할때 불만을 가지고 나 아파 아이씨 하면서 이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환불하고 끝내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절대 이런 개선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볼게요, 해볼게요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게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고객은 스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아, 자,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체험도 해보시는 길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. 이상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